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시죠? 나는 남자친구를 잡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면 그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고요 남자는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아직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잡지 않아서 놓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계속 나는 남자친구가 나에게 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렇다면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여자인 내가 요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발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. 어떻게 생각을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이 남자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귀찮기만 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상대방에게 내 그런 마음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좋은 말로 돌려 말하기도 할 거고요 남자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길 바라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남자가 자꾸 나에게 매달리고 연연하면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혹은 내가 이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온통 마음이 뺏겼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전 남자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온다면 짜증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다시 이 남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100% 없다고 확신하실 수도 있겠죠. 이것처럼 남자들도 요 여자하고 이별을 할때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것처럼 내 남자가 나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은 있는데 뭔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봉착을 해서 또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응어리가 있어서 그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또 혹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맞는데 지금 너무 지쳐서 지금 당장은 일단 놓고 싶은 마음만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진짜 나는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고요 다시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나한테만큼은 아닌 나 아닌 그 어떤 사람은 다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하고 나서도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번째의 경우는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런 사람에게 노력을 해봐야 결국 나는 아프고 비참해지기만 할 거니까요 그런데 나와 이미 이 사람은 연애를 해왔던 사람이니까요 내 마음속에는 요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바램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물론 남자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은 늘 존재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정말 알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속마음이니까요 그럼에도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내 남자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아보기도 전에 남자에게 매달리기부터 시작하시거든요 정말 내 남자가 나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는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현실을 판단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 내가 상대방에게 솔직한 내 마음을 전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이별한 후에 상대방에게 매달리기 전에 내 상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들 속에 나에게 노력했던 부분들을요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인정을 할 때는 나에게 돌아와 달라, 나와 다시 만나 달라 그런 말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리고 나서 기다려 보는 거죠. 그렇게 기다려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연락이 없단 말이죠. 그러면 그때부터는 요 사실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내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들로 만들어 가려고 해도 요 그때부터는 다 의미부여예요. 여러분들도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떤 남자에게 같은 반응을 보일 거거든요.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좀더 이해가 잘 되시겠죠.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잡고 싶다면 그 잡는 행동을 하기 전에 적어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잡혀 있는지 큰 틀의 방향은 잡힌 상태에서 시작을 해봐야 될 거고요. 그 방향을 잡아보기 위해서는 재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기간 동안 남자의 마음이 삐딱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겠죠. 그렇게 내 고백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내가 상대방이 어떤 방향으로 정해져 가는지 대충 알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과 재회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겠죠. 내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이걸 내가 잡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건 맞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잡힐 생각조차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놓고요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잡힐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잡을 방법이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정상적인 순서대로 간다면 한 번만 아프고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간만 아프고 말면 될 것인데 순서가 뒤바뀌니까 계속 아프기도 하고요. 그 아픔의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혹시 내 마음이 상대를 잡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해져 버려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도 어쩌면 내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또그 이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노력도 해가면서 그렇게 자꾸 내가 나를 더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혼자 노력하다 지쳐버려서 나도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 상대방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 내가 진짜 먼저 해봐야 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